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의결정구입니다 지난 2019년 12월에 서비스를 종료하였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도전적이었던 게임 야생의 땅 듀랑고 서비스 종료 당시 pc 출시를 약속하긴 했지만 사실상 백지화가 되었다고 여겨지면서 이제 역사속으로 사라질 일만 남은 듀랑고가 다시 돌아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넥슨 산화 스튜디오인 넷게임즈는 오늘인 8월 3일 다른 여러 프로젝트의 채용 공고와 함께 프로젝트 dx라는 게임의 채용 공고를 올렸는데요 해당 게시물에는 야생의 땅 뒤랑고 ip에 기반을 둔 새로운 mmorpg를 제작할 인재를 구한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좀더 세부적인 설명을 보면 정말 아쉽게도 우리가 생각하는 야생의 땅 뒤랑고 자체를 다시 서비스한다거나 pc버전으로 재출시를 하는 개념은 아니고 말 그대로 게임의 ip를 기반으로 새로운 모바일 mmorpg를 개발하는 거다보니 우리가 생각하는 생존과 서바이벌 같은 게임은 기대하기 힘들다고 볼수 있죠 이 게임을 개발중인 넥게임즈라는 곳은 초기 대형 모바일 MMORPG 중 하나인 히트와 현재 넥슨의 캐시카우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v4를 제작한 회사로 모바일 게임에 특화된 개발사라고할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서버컬처 게임인 블루아카이브를 일본에서 선공개하면서 소위 말하는 덕후들의 영역도 건드리고 있으며 프로젝트 디웩스와 함께 공고문을 올린 타 프로젝트의 구인구이직을 보면 다른 모바일 MMORPG 게임들과 pc콘솔에 기반을 둔 루트슈터 게임을 개발하는 등 생각보다 여러모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개인적으로는 듀랑고의 신작이 걱정되는 한편 생각보다 나쁘지 않게 타협점을 찾은 mmorpg가 탄생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굳이 듀랑고 기반의 mmorpg를 만들기로 다짐했다는건 해당 게임에 대한 이미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이 리스크를 감수하고 개발에 들어간거다보니 기존 게임이 가지고 있던 틀에 대한 이해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게임에 대한 이미지가 좋으니 대충 찍어내서 팔면 잘 팔리겠지 이런 마인드까진 아니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해요 게다가 듀랑고에서 전투 시스템이 참 애매하다고 느꼈던 만큼 오히려 더 좋은 경험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기대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넥슨은 한국시간으로 8월 5일 미디어 쇼케이스를 통해 이은석 디렉터의 프로젝트 hp를 포함해 총 14종의 신작들을 공개할 예정인데 아마도 이 dx도 이 행사에서 공개될 확률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또 다른 공개 예정 프로젝트는 모바일과 PC 멀티플랫폼의 공성전을 기반으로 둔 MMORPG 게임 프로젝트 SF2라고 불리는 수집형 RPG 프로젝트 HP, 테일즈 위버 M, MOD라고 불리는 게임을 만드는 게임으로 추측되는 새로운 형태의 게임 프로젝트명 DR인 해저 탐험 기반의 픽셀 어드벤처 팀 대전 액션 게임인 프로젝트 P2 중세 기반의 어두운 던전을 탐험하는 PC 게임인 P3 딥러닝과 비전컴퓨터를 기반으로 하는 신개념 반응형 놀이 플랫폼인 페이스플레이 등 솔직히 넥슨이 이런저런 말이 많긴 하지만 또 넥슨처럼 다양한 시도를 하는 회사가 없는 만큼 이번에도 여러가지를 도전중인 것처럼 보이니 개인적으로 참... 항상 애증어린 마음으로 응원을 할수 밖에 없는 것 같네요 과연 다시 탄생하는 듀랑고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까요 그리고 8월 5일 넥슨은 어떤 신작들을 발표할까요 점점 기대가 되네요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